방송인 김세롬이전 남편인 셰프 이찬호와의 이혼에 대해 입을 열었다. 16일 방송된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에선 김세롬이 출연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답했다. 김새롬은 많은 분들은 나의 이혼에 얽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고 다들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적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.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논란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들 아시다시피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함께 사는 건 다르다고 깨달았다. 서로 룰을 정하는 과정이 서툴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니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. 김새롬은 또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반박하지 않은 데 대해 물론 말하고 싶었다.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에 도리어 대중들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게스트보다 패널 느낌이었다. 이야기를 하기보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했다.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 고백했다. 이어 모든 진심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.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. 한편 지난 2015년 8월 셰프 이찬호와 결혼한 김새롬은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셰프 이찬호와 이혼했다.